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 인도발이죠.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위험성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맞죠.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워낙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 전파 속도 도가한 60% 이상 높다고 그러고 두대는뭐 네. 70%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또 증상이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대요. 네, 델타 변이 에 감염이 되면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되고 음. 있는데 요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델타 변이 감염자들의 증상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하고 좀 다르대요. 어, 그래서 음. 요거를 좀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근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감염자가 좀 달라져서 그러는 것일 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감염이 됐을 경우 좀 증상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다 백신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별로 증상이 안 나타나고 델타 변이가 특히 그래서 50세 미만에서 되게 위험하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쪽이 50세 미만이 그러니까 접종률도 좀 떨어지고 코로나 검사, 안, 아니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그런 분들에게서 좀 이렇게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 감염됐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달라지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보통은 코로나19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발열이죠. 음. 열이 나고 마른 기침, 음. 피로감, 음. 그리고 뭐 드물게는 몸살증상 음. 인후통, 설사, 결막염, 두통, 미각 혹, 혹은 후각상실 후각. 그리고 뭐 피부 발진, 손가락 또는 발가락 변색. 이런 어. 증상들이 기존의 코로나19 검사 아니 감염자들의 감염.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심각형 한 경우 뭐 이렇게 보통 호흡곤란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요렇게 운동에 에, 요렇게 나타났었는데 음. 최근에 영국에서 40세 이하 델타 변이 감염자들의 가장 흔한 증상이 두통으로 나타났어요. 두통. 열이 아니에요. 나 이상하게 요즘에 계속 머리가 머리 아프다. 아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인후염 콧물 음. 그 다음에 발열이 나오는 거예요. 어, 열이 늦게, 어. 어.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증상이, 어, 콧물이 자꾸 나오네? 응.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코기 걸렸나? 응. 감기. 감기 증상하고 너무 비슷하죠.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열이 나거나 막 이러면, 호흡 곤란이 오르면, 어, 코로나 걸렸나?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머리가 아프네? 어, 그리고 콧물이 좀 나오네? 응. 어, 감기, 여름 감기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검사 꼭 해보세요 델타 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4 0대 요런 젊은 층에서 이 델타 변이 감염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요렇다는 거 음. 두통 손소가 그래요 두통 인후염 콧물 발열이 나중에 그리고 요즘엔 특이한 게 그다음이 후각상실이온대데요 그러니까 후각은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봐요 증상이. 뭐 굉장히 나중에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잘안 나타나서 사람들이 감기에 혼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음. 자, 본인한테 좀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굉장히 콧물이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델타 변이 감염일 수 있으니까 꼭 검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뭐 그렇게 이제 연령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된 것들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다르게 영향을 좀,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이제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몸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우세한 거는, 이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음.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델타 변이 증상, 이렇게 달라진 부분. 그래서 콧물 훌쩍거리시는 분들은, 꼭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